자, 그래서 구스가 이제 처음으로 어제밤부터 내가 상상하는 거야. 내가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. <웃음> 자, 결투에 들어갑니다. 야, 야, 야, 야, 야 오랜만에 진짜, 야, 원래, 야, 야, 오랜만에 형 떨린다. 형 진짜 이런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. 진짜. 자, 암멜. 바로 목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. 자, 관통기. 세배 관통. 자, 그 다음에 1인 기니까 버프 두개 지금 이렇게 되면 암멜한테 버프 두개 상태에서 관통기 들어가면 돼. 이거, 이거 다끝 끊... 야, 형 상상 속에서 다 끝나니까. 우와! 우와! 야, 뭐, 야, 뭔데, 방금? 이거 뭐고? 15만이라고? 야, 이거 뭔데? 야, 암맥 2성이랑 되게 잘 같은데? 썩! 쏙! 썩고! 30만. 두 명한테 30만. 어, 내가 뭐, 잘, 잘 못봤다. 파파 파팍 아, 요건 요정도네, 딜이. 빠바박! 우와! 아니, 우와! 우와! 야, 1성 10. 야, 1성이 18만. 고와암맥 23만 30. 20, 18만 20만. 1 8 20. 자, 야, 갓킹 덱이거든? 야, 큰일 났다. 구턴이다. 에후 구턴 잡히면 이제 진다, 이 말이야. 이거는 못 이긴다. 저, <웃음> 좋은 실험, 예, 실험, 아, 좋은 실험입니다. 어떤, 그, 킹에, 킹에. 저 어, 이거 만약에 이거 잡으면, 야, 잡겠는데? 우와! 우와! 야, 이거! 이거는 돼요, 야, 이거는 못 이겨야 돼, 원래. 야, 솔질러. 솔질러! <웃음>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, 야, 마무리 제자스 미친놈 저거. 야, 이 미친, 미치... <웃음> 야, 이게. 야. <웃음>